난 이해해줄, 알아봐줄 한사람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답은내 안에 있는데 자꾸 되물어 봐서 나를 믿을 수 없어 했어 모른 척했어 혼자 자신이 없어 계속 외면해 왔어 나를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살아온 날들과 사랑한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랑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랑 내가 나 세상에 하나의 오답으로 남아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비없이 맑은 시대에